안녕하세요. 요즘 여자입니다. 저희 자매 오늘 오스트리아 하슈타트로 향했는데요. 잘츠부르크에서 버스를 두세 번 정도 갈아타면 도착할 수 있었어요. 잘츠부르크 여행하시면서 당일 여행으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저희가 간 날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나름의 분위기가 또 있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리고나서 그냥 발길 닿는대로 막 걸어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 분위기 있어서 사진 많이 찍고 싶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할슈스트 거리에 아기자기한 기념품 가게도 많았는데요. 이날은 비오는 날인데도 상점이나 거리에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이렇게 보통 이런식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만드는데 정말 하나하나 까네요 이제 할슈타트 광장에 도착했어요 광장을 둘러싼 알록달록한 건물들이랑 특히 뒷산의 조화가 정말 그림같았어요 점심 먹으러 근처 식당에 들어와서 하초코라 따뜻한 차를 시키고 몸을 좀 녹였습니다. 지원아, 뭐 하고 있어? 네, 저희 잠에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